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오늘 미팅이 하루에 4개나 있어요 오늘 굉장히 바쁘게 지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로 볼 친구는 누구냐면 제가 예전에 23살 땐가 24살 때 네일로를 갔었어요 근데 그 네일로를 갔었을 때 만났었던 그때 당시에 20살이었던 동생인데 지금은 이 친구가 영상 쪽에서 기획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자 라고 해서 만나서 이런저런 영상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제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블로그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젠 저도 영상을 다루고 있으니까 참 신기해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 자,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서울 서울 불광동에 있는 혁신파크 서울 혁신파크인데요 지금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이제 미팅이 있는데 음 여기로 오기 전에 방금 전에 그 친한 동생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영상을 만들었냐면 되게 핫한 뭐 삼척시랑 같이 하는 뭐 삼척시와 댄서가 만난 그런 영상을 그 친구가 기획해서 그리고 만들어 가지고 여러가지 문의도 많이 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만족해하고 있고 또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 저도 영상을 다루고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오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냥 오늘 주제 없이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야기의 주제가 떠올랐어 바로 젊은 꼰대 꼰대가 되지 않는 법 아니면 꼰대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해요 생각해보면 나이가 조금씩 차고 나이가 들다보면 분명히 나이가 어린 친구들 보다는 다양한 더 경험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또한 실패의 경험도 많을 거고 그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그그 그 나이가 있거나 그,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그 나이가 어리거나 시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조언이 단순하게 조언이 되느냐 아니면 은 꼰대 같은 조언이 되느냐의 차이가 나는 거 같죠 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떤 느낌일까? 저도 참 고민이 많아요. 꼰대가 되고 싶지 않아서.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자신이 생각, 자신이 경험했었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이 사람이 나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동생이랑도 들으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그래 일단 해봐 무조건 계속 해야지만 자신이 뭐 어떤 스타일이고 자신만의 스타일이 뭐고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고 그런 걸할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어느 정도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형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물론 그분들은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정말 필요하죠 충분히 필요할 거라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조언해주는 그런 친구, 형, 그리고 선배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조언해 줄 수가 없어요 뭐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조언을 해줄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포부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들어주고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차라리 그런 걸 훨씬 더 원한다는 거죠 저는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창업을 했었어요 친구랑 같이 그때 당시에 소셜 커머스가 한창 유행일 때 시작을 했었었는데 그때 친구랑 같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뭔가 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뭔가 어떤 한 사람이 특출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젊은 꼰대라고 하죠. 젊은 꼰대. 젊은 꼰대라고 해서 나이가 뭐 30대 이상, 30대 이하가 뭐 젊은 꼰대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젊은 꼰대의 조건은 아무튼 그런 거죠. 내 생각이 오라. 그런 거 저는 가끔씩 깜짝깜짝 놀래요제 자신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나도 점점 내가 어렸을 때왜 젊은 꼰 꼰대, 저런 꼰대들이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굳이 얘기하지 않는 그리고 만약에 말을 하더라도 그냥 어내 생각은 그래 너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 그냥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거나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 뭔가 나랑 다른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응원해주세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들 다 응원해주세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젊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겁나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남겨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냥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제 생각이었고요 젊은 꼰대 어떻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웃음>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